안녕하세요 많은 전화들과 많은 댓글들 뭐 많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저와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다 맞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뭐 댓글이나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행동을 하시거나 그렇게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뭐 저한테는 뭐 이리 물으나 저래 무르나 뭐 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도 거의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이 대부분이고 단지 조금 더 하락하느냐, 덜 하락하느냐 그 차이뿐이 없고요. 일단 뭐 재개발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뭐 일단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리저리 하다가 항상 뭐 새벽돼야 영상을 만드는데 어 일단은 요번에는 상가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상가주택은 지금 입장에서 물어보시는게 아파트가 폭락을 한다 하는데 상가주택은 하락을 안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저번에도 올려놓은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일부러 보려고 보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짜달시뭐볼 것도 많이 없는데 그냥 뭐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틈 날때 그냥 한번씩 털어놓으시면은 아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될겁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하락하면 같이 내려야 되죠 경제위기가 되있기 때문에 똑같이 내려야 됩니다 단지 많이 하락하느냐 적게 하락하느냐 그 차이인데 대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너무 갑작스럽게 미친 듯이 엄청나게 가라 엎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주민들도 많이 생기고 재개발 보상금도 어느정도 좀 많이 나갔다고 보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주택이나 원룸이나 상가주택을 다 밀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사실 그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많이 하락하느냐 적게 하락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위치에 따라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단은 뭐 얘기를 하면 길고 그런 자료는 제가 뭐 문,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상가주택을 구입하고 나가고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 문화 수준이 높지 않았는데 지금 대부분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뭐 다양하게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는 어떤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룸 상가 뭐 마찬가지 뭐 아예 저렴하고 원룸 월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가주택이나 원룸을 구입하시는 게 맞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면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을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로 해서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놓고 그 중에서 매매가가 가장 낮은 순으로 해서 일단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로 해서 수승구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구축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준신축이나 순축 위주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12억 7천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죠. 있는데 평수가 조금 작아요. 40평입니다. 그리고 평당금액을 보게 되면 3,100만원 조금 높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상가가 안들어가 있는데 이건 또 상가가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유료사이트 인데 개판입니다. 이거 담당자 이거 보시면 수정을 하든 돈을 적게 받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지산동에게 마찬가지 12억 7천에 지금 21년 거의 신축이라고 볼수 있죠. 똑같이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엘리베이터 들어가 있는데 상가 있습니다. 상가 있는데 상가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이래갖고 돈을 받고 앉아 있어요. 자 그리고 시지동 시지동에 14억 5천 대지평수 56평 그리고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 1층상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투룸 두 개의 포룸 주인 세대 2 개의 보룸 주인세대 그리고 등당 금액은 2,500만 원. 남마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죠. 위치가 아무래도 시지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모양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2 차선 도로는 접하고 있고 알파지구 뭐 부분에 또 위치하고 있다. 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센 주택 같은 경우는 중공 이 2010년 16억 입니다 그리고 대지평수가 97평 평수도 조금 넓큰 편이죠 그리고 평당 금액을 보게 되면 은 1600만 여기 같은 경우는 c 지도 어차피 번지수는 나중에 필요하면 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층 상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원룸 투룸 주인 세대로 해서 <웃음> 구성이 된 <돼. 웃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거든 <웃음> 경우는 100%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로드맵 자체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마찬가지 황금동 어, 19년도에 건축을 했고요. 16억 그리고 평수는 61평 평수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은 어, 평당 금액은 2,600만원이고 1층 상가가 들어가 있고 원룸투룸쓰리룸포룸 주인세대로 해서 수익률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금도 어느 정도 받았고 보증금도 받았는데 수익률은 많이 나오지 않는 게 단점이네요. 보통 대출금액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7억까지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나오고요. 7억 이상은 감정평가를 받아갖고 대출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 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뭐 22년도 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지평수는 70, 9평 거의 71평입니다. 상세 배우기로 해서 보게 되면은 평당 금액은 2200만원, 1층 상가가 들어가 있고, 투룸, 쓰리룸, 포룸 주인 세대, 그리고 수익률은 4.6%. 평균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이 지도상에 맞다면 은 사실 도로 접했는 부분이 뭐 4m, 6m 그런 수준이라서 어떤 접도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은 지선동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 마찬가지 신축 건물로 관음돼 보입니다.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 중단가는 2,600만원 1층 상가가 들어가 있고 투룸, 포룸, 주인세대 그리고 수익률 마찬가지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드뷰 자체가 뭐가 안 맞는데 이게 뭐 중간에 있다 하면 이게 진짜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닌데 아깝게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중간은 아니라도 뭐회 m 라고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이 로드뷰나 이 유료 사이트 자체도 100%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번지수를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21년 대부분 신축 외에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을 해놨는 것도 매매가가 가장 낮은 순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금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대지평수는 69평, 16억 5천입니다.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 평당 금액은 2,390만 원, 1상가가 들어가 있고 주인 세대. 오룸, 스리룸 4개 들어가 있고, 뭐, 수익률, 이거 부분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네요. 그래, 이게, 일일이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체크해보면, 로 버스 나거나, 에러 나는 것들이 애법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 보시면, 요 자체에 지금 도로는 한 6m, 8m, 뭐, 그렇게 돼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17억 3천에 두산동, 19년도. 그나마 이제, 뭐, 준신축 개념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렇 그래 보게 되면 17억 3천에 평당가는 2,100만원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 3로 마찬가지 수익률은 6.6% 대출은 7억 보증금이 5,8천 평균적으로 신축이나 준신축이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2%, 4%, 6%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승구 같은 경우는 땅값 자체를좀 비싸게 주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 두산동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예전에, 뭐, 3년 전에 샀으면, 그래 비싸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죠. 그리고 중도.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 8m를 접하고 있는 것이고요. 22년 신축입니다. 상세 보기로 보게 되면은, 평당가는 2,700만원, 17억 5천에 평당가가 2 2,700만원이면 뭐 서구, 남구, 중구 한번 보셨죠. 엘리베이터 없는 것들도 평당가가 뭐 2,200, 300 올라가는 것들도 수두룩뻔합니다 뭐든지 자료를 보고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내 눈에 좋으면 넘눈에도 대부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실입주냐 아니면 투자냐 또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대출은 8월까지 받아져 있고 보증금 6억에 수익률은 약 7%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쭉 어,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금액대는 어차피 매매가 높은 낮은 순으로 해서 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부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신축들이 많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2023년 계획을 잡아놨는 부분인데 벌써 이렇게 또 올라와 있기도 있고요. 그리고 17년도에 건축을 했는 건데도 매매금액은 21억. 평수가 커서 그렇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상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대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주택에 있는 상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아무래도 매매금액이 높으면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없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매매금액이 높다 해서 주익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또 매매금액도 중요하지만 또 위치도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정말 저렴하지 않는 이상은 또 막상 제가 구입을 했다가 팔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위치가 안 좋으면 안 팔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액과 위치 그리고 지금은 플러스 알파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대도로변이나 정말 상권이 좋은 곳에 있지 않는 이상은 큰 평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 분들도 대부분 보면 뭐 위치가 좋고 금액이 조금 뭐 나쁘지 않아도 너무 큰 평수 두 동이 나오지 않으면 한 동으로 짓게 되면 당연히 건축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베트랑 정도 되는 분들은 일부러 큰 평수가 나오더라도 구입을 안합니다. 왜한계락 하는게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신축상가주택 다가오 주택이 30억이다, 35억이다, 40억이다. 그러면 대체할 물건들은 많습니다. 대도로변에 고마 빌딩을 사더라도 차라리 집가 상승률은 뭐 상업지역의 대도로변에 위치한 곳이 더집가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베이터 있는 걸로 해서 측정을 해서 한번 봤는데요. 계속해서 금액은 올라가고 있고 뭐 번지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번지수로 직접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승구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 서구, 남구 한꺼번에 다 보겠습니다. 어차피 봐봐야 엘리베이터 있는 것들은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승구 남구, 달수구 위주로 평균적으로 신축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구축 위주니까 한꺼번에 다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낮은 순으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로 책정을 해서 보게 되면은 그나마 대명동 11억 어, 금액은 싸네요. 그런데 위치가 여기 위치면 거의 뭐 속집의 어떤 뭐 건물이지 않을까 싶은데 17년도 건축이 되었고요. 평수는 55.7평이고 상세 보기로 보게 되면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에 뭐 1층에 아무것도 없고 비롯이고 뭐 2층으로 해서 원룸 주인 세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금액은 1,970만 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밑에 금액이 12억 5천만 원. 어, 신축이네요. 22년도 건축이 되었고요. 보게 되기면 평수는 4 8평 그리고 일단은 저게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북도를 물었기 때문에 뭐 작은 평수라도 크게 4층이나 꺾임 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세 보기로 해서 보게 되면 평당가는 2,600만원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고 2룸, 3룸, 주인세대로 해서 6가 수익률은 2.5% 아무래도 주택가 단지다 보니까 상권이 그렇게 활발하게 있는 곳은 아니니까 월세를 높게 책정해서 받을 수는 없겠죠. 자 마찬가지 대명동입니다. 대명동의 평수는 신축이네요. 거의 22년도 6월달 신축으로 되어 있고 뭐한 4m, 6m 정도 돼 보입니다. 4m, 6m 정도 돼 보이고 일단은 뭐 62평 평수도 나쁘지 않고요. 평당 금액을 보면 2200만원 아무래도 4m, 6m와 8m는 땅을 구입할 때도 금액 자체에 조금씩 차이가 나죠. 상가가 1층에 들어가 있고 원룸, 스리룸, 포룸, 주인세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수익률은 조금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 원룸 하나가 들어가야 될 공간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들어가면서 옆에 계단식. 아무래도 구조가 좀 많이 바뀌죠. 하지만은 그런 구조가 좀 바뀌고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분위기는 완전히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구입을 해야 향후 다시 대팔 때도 쉽게 팔수 있는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졌죠. 우리가 언제부터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쉽게 모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사이트도 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 했죠. 다 쫓아다니면서 매물을 따야 되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마찬가지, 광고도 마찬가지, 교사로 벼룩이고, 매일신문이고, 영남일보. 그렇게 다 광고를 냈습니다. 자, 이도빌이라고 대명동에 마찬가지 평수를 보게 되면은 15억 7천에 80평입니다. 상세 보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평당가는 1900만원. 신축치고 평당가가 2000만원 밑으로 내려온 경우가 잘 없었는데 80평에 1900만원. 일정 상관은 없고, 원룸, 쓰리룸, 투룸 주인 세대로 해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출은 7억까지 나왔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출이 7억은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7, 8억짜리도 7, 8억, 9억짜리도 대출은 5억까지 다 나왔죠. 그리고 아무래도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또 받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꾸로 보게 되면 대출을 많이 받지 못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원래 원룸 건물이나 상가 건물 다가오고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을 끼고 자기 부담금을 최소화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금액은 올라가죠. 아까하고 동일하게 뭐 수익률은 여기 다 나오다시피 대지평수는 82평에 16년에 건축했는 뭐한 준신축이라기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평당가는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고 상관없고 원룸 투룸 쓰리룸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뭐 이제 15억에서 16억 17억 계속 금액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신축으로 짓는 것들에 벨 베트 있는 것들은 17억 18억 계속 금액은 올라갑니다. 대부분 보시다시피 21년 22년 그리고 16억짜리도 뭐 19억에 나와 있는 매물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뭐 327제곱이니까 평소는 100평이 또 아깝게 평수가좀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19억에서 20억, 거의 22년도 건축, 21년도 건축, 20년도 건축. 쭉 보시게 되면 남구도 생각외로 신축 건물을 많이 좀지었습니다 그리고 준신축도 마찬가지. 예전 금액보다는 금액을 조금 높여서 다시 매물로 내놨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레베이터가 있다면 은 20억이 대부분 넘어가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